이가격에이 정도면 아주 퀄리티 괜찮은 걸로. 좀 충분하죠? 예, 그래. 네. 네. 일본에서이 정도 편하게. 그리고 목욕도 할수 있어요. 목욕도, 네. 그리고 수건을 줬습니다. 수건 두 개와 우리 휴지 두 개. 하루에 한 번씩 준대요. 하루에 한 번씩. 네. 네. 근데 큰타월은 없습니다. 큰타월 목욕하고 나서 닦을 큰타월은 300에. 300에. 300에. 3 네. 0 0야지 가져가는 건 아니고, 네, 쓰는 거 같아요. 아, 빌리는 거? 자, 그리고 나뭐 보니까 또잡판 일본에 또 자판기가 있작되습니다 자판기 어떤 게 되어 있어요? 어, 140엔, 어, 1, 네. 어, 뭐, 우리가 1,400원 돈이죠. 네. 뭐, 이런 표, 또 뭐, 미네랄 워터, 야, 어, 홍차 이거는 가격이 비슷하네, 한국이랑. 네,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네. 자, 신난다. 여러분들 자전거 조심해야 되요 자, 놀라지 마십시오. 놀란걸 확인했습니다. 50엔입니다. 50엔 자판기. 가격. 50엔 절반 가격. 50엔 500원 정도거든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500원 정도가 없어요. 콜라가 콜라. 800원이에요. 콜라가 800원? 크게. 대박이다. 왜 이렇게 싼 거야? 진짜 그지투에 딱 맞는, 응. 딱 맞는 거예요. 정말.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빨간 게, 빨간 게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뜨거운 거. 그리고 네. 파란 건 차가운, 차가운 거. 거. 어. 와, 이런, 이게 600원밖에 안 한다고. 이 녹차들이. 자, 이거 한번 뽑아보고 볼게요. 저희가. 오. 뽑아서. 자. 네. 이거! 어디야? 자. 한번 이거 보고 보죠. 세개 있으니까 잘 나가는 거겠지? 자! 네, 이거 하나 드시고요 자! 아. 저는 차가운 거. 차가운 네. 거 하나 먹겠습니다. 와, 네, 아이스 커피? 네. 자! 야! 저는 좀 총. 총이 있었어요, 저는. 약간 좀 사이즈는. 그, 어. 어, 이게 훨씬 적다. 이거 해야지. 네. 네. 이, 이거 사이즈 봐요 이거 사이즈 작아 이거 응. 사이즈 50엔데 크고 돈도 또신기겨그돈도돈 돈, 돈, 무조건 안되지 어돈 어어 다이트자 여러분들 맛을 봐야겠죠 5 0엔짜리 커피입니다 900엔남았어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먹을만해요 괜찮아요 커피향 음, 커피 맛이 나고 아... 자 아이스커피 음... 아이스비맛 <웃음> 백세일하우스 약간 그런느낌 오 이거 막 달다 이건 네. 좀... 오 뭐, 어, 이건 좀더 쓴데 음, 이거는 약간 나떼느낌 음. 이건 믹스커피 음. 느낌 아, 이거, 어, 이거... 이거 뭐였지 신이 마미아에서는 50엔짜리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럼 또, 스니마미아역에 가면 네. 50엔짜리 자판기가 있다는 네. 거 확인해 주시고요. 네, 물도 50엔이에요. 네, 50엔. 네. 다른 거에 절반값이에요, 절반값. 좋은 정보였습니다. 네. 성태, 봐, 성태. 나 너랑 닮았다. 양경됩니다. <웃음> 여기는 낚시에서 낚시에서 먹는데래요 어, 낚시, 낚시 직접 해서 먹는다는데 어때요? 낚시. 분위가 땡깁니까 저희는 어, 재겠다 저희는 구경만 하겠습니다. 여기도 신세가 있네. 신세가. 저 앞에 보면 서 있어요. 오사카 신세가. 오사카, 오사카 신세가입니다. 어, 잘 있네. 자, 여기는 지금 오사카 신세가입니다 신세가이, 신세가이. 신세가이. 신세가이. 아, 아, 약간, 어, 신세계 같은, 어우, 신세계 같은. 신세계 백화점. 오사카 신세계, 신세계 같은 거. 여기 또 써있네. 신세계. 어. 신세계. 신세계. 어. 신세계. 신가이 자, 여기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도톤보리랑 좀 다, 다른 도톤보리가 좀 신식이라면? 여기는 구시가지. 구시장. 구시장. 어, 구시가지. 구시가지. 네. 자, 지금 저희는, 어, 충분히 몰랐다면, 어, 전철을 탔던가 네. 택시 타던가 했을때 거기서 교통비가 아마 벌써 만원이 나갔을거예요그 하지만 맞아요. 저희는 지금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걸어서, 걸어서 왔습니다 근데 걸으면서 좋은게 볼거리가 계속 있으니까 네. 그렇게 지겹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지금 아, 네. 계속. 좋았어. 저희가 먹게될 여기 우동집입니다. 우동집 어... 약간... 시장에 있는 그런 우동집, 싼 저렴한 싼 우동집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 저희가 이제 요거 제일 기본 우동이 있고 요게 이제 1,800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은 180엔, 1 8 0 0원이고요 거기다 뭐 토핑 조금씩 얹으면은 뭐 100엔씩 비싸지고 여기에 튀김 더많은건지면은 좀더 120원 정도 비싸지고 120엔 그리고 여기는 뭐 우동에다가 치킨, 이런거 치킨 올라가면 당연히 비싸지는거예요 치킨 200원 정도 비싸지고 요런 것들 세트도 있고 뭐 이런 그런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5천원 그러니까 500엔, 5천원 정도면은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네, 다른 데에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한 절반 가격인것 같아요 여기. 절반 가격 우리나라도 5천원, ,000원, 7천원인데 요정도면 180, 진짜 싼데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지 투어라서 찾을 수있는거예요이건 그지토를 보세요.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3개. 하나. <놀람> 둘. <놀람> 둘. 자, 우동입니다. 1,800원. 8... 180원짜리 우동. <놀람> 자, 먹어볼게요. <놀람> 국물 먼저. 괜찮아요. 오케 네. 노무해노무해 자. 노멀해, 음. 노멀해. 음. 자. 음. 우동 먹어보면, 우동. 1 8 0야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괜요 180엔짜리 소바입니다. 뜨거운 소바 먹어보도록 해요. 오 모양 보여주세요. 네. 보주세요오 네. 맛있게 생겼죠? 10엔. 자 단무지형님 <웃음> 시벤. 단무지가 또 시벤 시벤을 내는 소바였어요. 음. 음 맛있어요. 예. 어, 맛있습니다. 1800원인데도 맛있어요. 대성공! 입니다 도톤보리 어떤 곳이죠 오사카의 제일 번화가 우리나라의 명동 같은 곳입니다 맞습니다 오사카 하면 바로 닭고야끼죠 최고의 먹을거리 일본의 먹을거리 자다식 저가에서 꼭 먹을 수 있는 닭고야. 문어가 들어가면 맛있는데, 한국에서 한 6,000원 합니다. 한국에서 그럼 문어좀 조금만 해요. 여기는 네. 클 거야, 내가 볼 때는. 네. 보니까 크더라고. 문어 네. 모양이 있잖아요. 아이열에이열에 자, 가격을 볼게요. 6피스, 6개에 650엔, 650엔. 8개에 750엔. 6,500원? 7,500원. 낮지 10개에 8,800원 엑스 12개에 1 5 5 0원 만원 오 6개면 먹으면 몇개 못먹네 한 조각 650원, 6,500원이네 네. 8개를 먹어야 될 텐데 우리가 750원 정도면 1 5 0 0원좀비싼데 저희가 우동을 180원에 먹었거든요 180원에 여기 <웃음> 도, 도톤보리 쪽에 상당히 닭발 있는 집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돌아보고 네. 더 저렴한 곳을 최대한 찾아서 네. 수소문 끝에 갈아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거지 투어거든요 우리 거지 투어는 응. 여기서 먹지 못합니다 <웃음> 더싸싼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지입니다 거지 그지 투어 엎어집오한 번만 해주세요 예! <웃음> 자, 저희 도착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곳은 상당히 당요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잘 보기했습니다. 네, 저희는 아주 저렴하고 어 보면 저렴하고 사이즈 양은 배 사이즈는 그절한배반 정도? 네, 1.5배 큰 닭고기 집으로 왔습니다. 자, 저희가 찾아냈어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 네. 1.5배. 네. 아, 1.5배. 사이즈 닭고야빅 사이즈 닭고기. 네. 300엔입니다. 300엔. 네. 와, 일곱 개예요. 일곱 개, 300엔. 음. 다른 데랑 모양이 한 이만하다면, 여기는 이만합니다. 어, 아, 이만한. 그렇죠. 자, 한국말로는 써있고요 네. 소스, 소스, 마요네즈, 소금, 소금 마요네즈, 만죽 쭉 써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 3,300엔으로 한번 네. 주문해봐야죠. 아, 뭘로 먹을까요? 자, 보통 이렇게 보면, 소스, 소스 마요네즈, 소금 마요네즈, 간장 풍미 좀맞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간장 풍미, 그죠? 선호님그러는 어때요? 간장 북미? 풍미? 간장 북미는 반죽이 간장 북미라는 아, 반죽입니 반죽 냄새. 예. 네. 반죽에서. 반고. 반죽 마요네즈? 어, 소스 플러스 마요네즈. 소스 e 소스 e 기본이니까. 소스 플러스, 네. 소스 플러스 네. 마요네즈. 네. 소스 플러스. 네. 두. 있지 니 니. 요안녕세요 어, 여기서 먹을게요. 자, 네. 네. 네. 어, 여기서 사장님이 또 네이버에 또 소개가 됐대요. 어, 네이버에 소개가 돼서, 어, 사장님 또 손을 들어주세요. 아, 사초. 나 아, 아, 아, 어.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어, 한번 잘하시고, 어, 한번잘 어, 생겼어요. 바로... 어. 스마좋아요 부드러운 게좋아요부드러 부드러운, 네. 부드러운. 거. 어, 알았어. 부드러운 거. 네. 오. 산손님 아, 어, 삭한거 좋아해요. 바삭한 거. 손님 천만 원삼한개 사겠습니다, 여동구. 어, 서비스. 감사합니다. 서비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토 드디어. 아, 이게 서비스까지 받았습니다 여덟 개가 오여덟개 됐어요. 자, 마이 마이네즈! 오, 야! 가스 어시 많이 많이, 이빠이, 이빠이 어, 김! 김! 힘을 봐요. 가스 어시지 한국말도 가볍게 해주시고 한국분들 많이 오시나 봐요. 잘 아셔가지고 가감사합가다 감사합니다. 슴 감사합니다. 여기가 여기가 니명 받았어요. 아, 자 여기 설명을 할수있 위치, 위치. 위치를 잘 보시고 제가 캡처해서 영상을 먹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아, 예, 어, 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네, 네, 네, 네, 여기? 네네네네 네네네네 네네네네 네네네네 여기네네네네네 여기서 네네 네네네네 네네네네 네네네네 네네네네 네네네 되도걸리 이거. 오오 아까 보니까 엄청 크긴 크더라고요. 오, 지금 막 살아 숨 쉬는 거 같죠? 들어가겠습니다 와, 크다, 야,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커요. 빅. 빅 사이즈. 네, 진짜 크다, 크다. 야, 진짜 한국에서 이게 5천원정도 하잖아요. 네. 3, 3 0원에더 크다. 어우. 응? 고맙아 음. 물어 봐요 음. 물어 물어 어 물어 이야 물어 이빨닭고코야깨 음. 원조 원조 일본 또 오사카에서 와 먹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아, 음 부드러워 부드러워 진짜로 부드러워. 어. 할형 어. 어. 어, 아, 올계 서비스입니다 음. 어. 아, 서비스! 300엔 300엔 300엔 300엔 맛있어요! 3 네, 0요 맛있어요 어요싸요엔 300엔 300엔 예0 0엔 300엔 300엔 3 0 0요 300엔 300엔 300엔 300엔 300엔 300엔 300엔 3 0 0 Mexico! Mexico! Mexico! Oh, Mexico. Oh. One, two, three! h e l l o Mexico! m e x i o e i c o m e o 자, 그지 투어 지금 네. 일본 오사카 여기는 도톤볼입니다. 네, 오사카 하면은 저 그림 항상, 도톤볼이하면서 간판 보이시죠, 간판. 이름이 네. 뭐죠? 이름이 뭐죠? 그리코 그리코. 그리코. 그리코. 네. 자, 도톤볼이 항상 오사카 오시면 사람들이 많이들 찍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죠? 아, 지금도 찍은 사람 상당히 저, 많아요. 과자회사 과자 회사 광고판이래요, 저게. 아. 그리코가 과장인가봐요 과자회사. 네. 그렇습니다. 일단 크지 투어로서 어, 저희가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맛있는 타코에도 먹고 먹었잖아요. 네. 진짜 저렴하게 먹었어요. 어, 저렴하게. 진짜 한두배두배 두 두, 배 싸게 두, 먹었어요. 두배 두배 싸게. 싸게. 3 0 0 0 원에 먹었잖아요. 3 0 원. 3원 원. 자 이렇게 찾고 찾고 좋은 정보를 찾으면 음. 여러분들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싸고, 어, 저렴하게 먹는데 근데 그렇다고 너무 그리처럼 뭐 아끼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이제 최소 비용으로 하면 어, 그런 설정을 보고 돌아가는 거니까. 도전 여행인 네. 거예요. 저희 도전 여행. 싼 네. 값에 한번 해보자. 네.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즐기시려면 조금만 더 여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네. 자, 즐길 사람 즐기고, 어, 최대한 아끼는 맛으로 느낄, 뭐, 어, 중고등학생들이라든가, 대학생들, 아끼고 싶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좀 아껴서, 어, 먹을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래서 기념사진을 찍고, 어,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지? 투어! 큰일 다 어, 어? 아, 아, 아, 아, 어? 그지? 투더 투어! 도와주세요. 안분만 귀엽다 귀엽네 버스 버스 같이 할때 저희는 이제 오늘 간단하게 오사카를 돌아보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갈 때도 역시나 저희는 걷지는 못했고 <웃음> 지하철 타고 두당 180엔 내고 근처 역에 내려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웃음> 아, 그걸 못 찍었네, 이제? 제가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찍었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웃음> 대형 슈퍼마켓인데 대형 슈퍼마켓. 여기가 편의점보다 싸다고 해서 아, 저희 황금 같은 아주 저렴한 숙소에 메인입니다, 메인.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저희 사우나, <웃음> 목욕탕이 있습니다. 야, 예, 쫙있고요 일본하면 온천이잖아요. 오, 저렴하게 하루에 3만 1 0 0 0원 매도 공부하고 어, 어. 저희는 매일 이렇게 온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온탕을 즐길 수있 이렇게 보시면 야경을 싹볼 수가 있어요. 어. 네. 아, 좋, 좋습니다. 네, 저희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모두 갈겁니다 아 좋아요 이렇게 딱 세면하고 할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옷, 옷, 옷을 딱 놓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아무튼 여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삼만 하루에 3만 2천원이면 괜찮죠? 3만 천원 3만 천원 3만 천원 그지트입니다 작가님 왜 저기 따라가셔야 숙소로 들어가신다고요? 탈진입니다 탈진했어요? 더이상 못가겠습니다 아 못가겠어요? <웃음> 못가겠어요 아 고개 숙여주시고 예. 아니요 작가님도요? 못하겠어? 너무 피곤해요?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쉬시고 저녁에 다시 뵐게요 <웃음>